에이야 안녕 알파벳 영웅들은 많이 모았니? 응 신비한 열매 덕분에 이렇게나 모았어 정말 많이 모았지? 알파벳 영웅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아래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봐 그러면 알파벳 왕국 이야기를 볼수 있어 그래서 꽃님아 오늘 무슨 일로 부른 거야? 오늘 어린이 친구들과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에이야 도와줄 수 있니? 그럼 내가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 영어 공부를 도와줄게. 그러면 우리 재미있게 영어 단어 퀴즈를 해볼까? 나는 알파벳 A야. 지금부터 나와 똑같은 A로 시작하는 단어 퀴즈를 낼 거야. 어린이 친구들이 한번 맞춰봐. 이건 색깔이 빨간색이야. 이건 먹을 수 있어. 새콤달콤한 맛있는 맛이야.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과연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사과야. 영어로는 애플 알파벳 A로 시작하지! 자, 두 번째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초록색이야! 이건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과연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아고야 영어로는 엘리게이터 알파벳 A로 시작하지 자 마지막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길쭉하게 생겼어 이건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수 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과연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비행기야 영어로는 에어플레인 알파벳 A로 시작하지 자, 오늘 배웠던 영어 단어를 정리해볼까? 사과, 영어로는 애플 아고, 영어로는 엘리게이터 비행기, 영어로는 에어플레인 친구들아, 정말 잘했어. 오늘은 알파벳 A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워봤어. 다음에는 알파벳 B로 시작하는 단어를 공부해보자. 어린이 친구들, 안녕! 꽃님이. 어린이 친구들 안녕! 꽃님이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시간이야! 오늘의 영어 단어 퀴즈는 과연 어떤 알파벳으로 할까? 오늘의 알파벳은 바로 나, 알파벳이야! 오늘은 내가 영어 단어 퀴즈를 도와줄게! 나는 알파벳이야! 지금부터 나와 똑같은 비로 시작하는 단어 퀴즈를 낼 거야 어린이 친구들이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문제 이건 색깔이 갈색이야 이건 꿀을 아주아주 아주 좋아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정답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봄이야 영어로는 배어 알파벳 b 로 시작하지 자 두번째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기다랗게 생겼어 이건 돌 위에서 이동할 수 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정답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배야 영어로는 보트 알파벳 d로 시작하지 자, 마지막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날개가 달려있어. 이건 어두운 동굴 안에서 살아. 이건 이렇게 생겼어. 정답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박지야 영어로는 에트 알파벳 b 로 시작하지 자 오늘 배웠던 영어 단어를 정리해볼까? 봄 음, 영어로는 베어 베 네, 영어로는 버트 G, 영어로는 애틀 친구들아 정말 잘했어 오늘은 알파벳 B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워봤어 다음에는 알파벳 C로 시작하는 단어를 공부해보자 어린이 친구들 안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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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나와 똑같은 시로 시작하는 단어 퀴즈를 낼 거야 어린이 친구들이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문제, 이건 바다에 살아 이건 무시무시한 집게를 가지고 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개야 영어로는 크랩 그래? 알파벳 C로 시작하지 자두 번째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기다랗게 생겼어 이건 땅 위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자동차야 영어로는 컬 알파벳 C로 시작하지 자, 마지막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몸이 날렵해서 달리기가 빨라 이건 뾰족한 귀와 기다란 꼬리가 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고양이야. 영어로는 cat. 알파벳 C로 시작하지. 자, 오늘 배웠던 영어 단어를 정리해볼까? 개. 영어로는 crab. 자동차. 영어로는 가. 고양이, 영어로는 갯 친구들아, 정말 잘했어! 오늘은 알파벳 C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워봤어. 다음에는 알파벳 D로 시작하는 단어를 공부해보자. 어린이 친구들, 안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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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가 영어 단어 퀴즈를 도와주려고 왔어 나는 알파벳이야 지금부터 나와 똑같은 이로 시작하는 단어 퀴즈를 낼 거야 어린이 친구들이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문제 이건 코가 이렇게 길어 이건 크기가 정말 커서 힘이 세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코끼리야 영어로는 elephant 알파벳 e 로 시작하지 자, 두 번째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바다도 있고 땅도 있어.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지구야 영어로는 얼스 알파벳 2로 시작하지 자 마지막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커다란 날개와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어 이건 하늘을 나는 속도도 정말 빠르고 힘이 세서 새들의 왕이라고 불려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과연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독수리야 영어로는 이거, 알파벳 2로 시작하지 자, 오늘 배웠던 영어 단어를 정리해볼까? 코끼리, 영어로는 elephant 지구, 영어로는 earth 스리 영어로는 이거. 친구들아 정말 잘했어. 오늘은 알파벳 이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워봤어. 다음에는 알파벳 F로 시작하는 단어를 공부해보자. 어린이 친구들 안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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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알파벳이야. 지금부터 나와 똑같은 지로 시작하는 단어 퀴즈를 낼 거야. 어린이, 친구들이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문제. 이건 사람처럼 튼튼한 팔을 가졌어. 이건 나무를 자유자재로 탈수 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할파벳 변신 정답은 고릴라야 영어로는 그릴와할파벳 g 로 시작하지 자 두번째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색깔이 노란색이야 이건 아주아주 아주 기다란 목을 가지고 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과연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기린이야 영어로는 i r a e 알파벳 치로 시작하지 자 마지막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색깔이 보라색이야 이건 작은 알맹이가 주렁주렁 달린 과일이야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과연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할파벳 변신 정답은 포도야 영어로는 grape 할파벳 치로 시작하지 자 오늘 배웠던 영어 단어를 정리해볼까? 고리라 영어로는 크레일라 키린, 영어로는 트랍 허더, 영어로는 그레이 친구들아, 정말 잘했어! 오늘은 알파벳 G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워봤어 다음에는 알파벳 H로 시작하는 단어를 공부해보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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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위에 프로펠러가 달려있어 이건 이런 조리를 내면서 하늘을 날아다녀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과연 무엇일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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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주스야 영어로는 주스 알파벳 J로 시작하지 자 마지막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아주 날렵한 날개가 달렸어 이건 이런 소리를 내면서 아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아가 다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제트기야 영어로는 짭 n 행 알파벳 제1로 시작하지 음? 자오 오늘 배웠던 영어 단어를 정리해볼까? 음. 제기어 영어로는 자과 음. 주스 영어로는 주 제특이 영어로는 j a p n 어린이 친구들 정말 잘했어. 오늘은 알파벳 J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워봤어. 다음에는 알파벳 K로 시작하는 단어를 공부해보자. 어린이 친구들 안녕. 꽃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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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해볼까 응. 원숭이 영어로는 멍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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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알파벳은 무엇일까?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 나는 알파벳 l 야 오늘은 내가 영어 단어 퀴즈를 도와줄게. 나는 알파벳 a 야 지금부터 나와 똑같은 노로 시작하는 단어 퀴즈를 낼 거야. 어린이 친구들이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문제, 이건 바닷속에서 살아 이건 흐물흐물한 다리가 아주 많이 달려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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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으로 시작하지. 자 오늘 배웠던 영어 단어를 정리해 볼까. 문어 영어로는 octopus. 다조 영어로는 마 s t r c h 양파 영어로는 마 n 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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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어 단어 퀴즈를 위해 알파벳 영웅이 도와주러 왔어 오늘의 알파벳은 무엇일까?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 나는 알파벳 피야! 오늘은 내가 영어 단어 퀴즈를 도와줄게! 나는 알파벳 피야! 지금부터 나와 똑같은 피로 시작하는 단어 퀴즈를 낼 거야! 어린이 친구들이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문제 이건 여러가지 화려한 색깔이 있는 새야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 할수 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앵무새야 영어로는 Parrot 알파벳 P로 시작하지 자 두번째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수 있는 동물이야 이런 소리를 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강아지야 영어로는 파피 알파벳 피로 시작하지 자, 마지막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동그랗고 갈색이야 땅에서 파래는 채소란다 이건 껍질이 갈색이지만 속은 하얀색이야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감자야 영어로는 포테이더 알파벳 P로 시작하지 자오를 배웠던 영어 단어를 정리해볼까? 앵무새 영어로는 parrot. 영어로는 파피 깜짝! 영어로는 포테이터 어린이 친구들 정말 잘했어! 오늘은 알파벳 P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워봤어 다음에는 알파벳 R로 시작하는 단어를 공부해보자 어린이 친구들, 안녕! 레인포우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